문화재과로 기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이요? 네. 그러면 짧은예요길은예요 문화재과의 <웃음> 성격으로 보다는 보면은 짧습니다. 어. 아무튼 본회원이 생각할 때도 2년 반이라는 세월이 막 짧지만 않은 시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 2년 반 동안을 지내시면서 과장으로서 또 특히 문화재과 총괄하는 그 자료로서 가장 보람 있고 또자부심을 어 느끼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음뭐 과정이라고 할까요? 순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있으세요? 부직 문제하고 사업 문제 도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제가 배태원도 사업단 3개 팀, 문화재사업소 5개 팀이 있었는데, 통합하고 과장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2개 팀 10명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 에 있었는데, 1년 동안 세계를 잡고, 또사적관리실을한 10년간에 부활을 했는데, 뭐 경주를 닮아가는 건 아니지만 문화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조직 정비를 하고 문화재과 직원들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정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많은 어려운 사업이 있어도 어느 정도 한 3년째 보다 보니까 안착을 시켰고 여러 가지 문제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동아시아 국립, 동아아 진흥원이라든지 항로 랜드마크 이런 사업들은 뭐 타당성을 통과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처일 이러한 성과가 아니었나 저희나 뭐, 성과라고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큰일하셨네요. 그럼 반대로 좀 아쉬운 네. 점이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무엇을 또 받았습니까? 저희 직원들도 업무연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에서는 이제 천천히 가자. 서둘를거 없다. 길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좀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일이 빨리 안 되고 직원들은 2, 3년이 바뀌기 때문에 진행이 걸려서 진행이 빨리빨리 빨리 안 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사업들이 연속성 네, 안되고 또 지지부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인가요? 저희 의지대로 생각대로 어, 계획대로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그데그 과장님이 이제 또 바뀌시면은 또 제자리로 가고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 네. 과거에 의연을내고 최선을 다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 본 의원하고 우리 총무여장님 같이 예,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인데, 업무 예, 보고 40, 아니? 요구 자료에 40-33쪽 보면은 백제 대중에 관련하여 예, 제가 질의를 한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답변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 상당히 지금 관심사가 지금 부각되어 있고 예, 국민들이 이, 이 백계 대정을 보고 많은 의구심과 함께 극평불만이 음, 굉그히이그듣다판단담을 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한 대로 이렇게 질을 할 테니까 그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 이 백제 대종 권리 추진 그 저는 그 또, 오래들서잘 모르겠는데, 추진 경위, 또 취지, 그럼 거기에 투입된 그 사업비 등, 또왜 이게 시작됐는가. 아, 이런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회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백제 네, 대중은 뭐 경제는 신뢰 대중이 있고, 여러 가지 서울에도 의 심각 종이 또 종이 있는데, 이제 1914년, 그리고 2014년, 이 부역은 대금 100주년을 맞아서 어떤 상징성으로 백제 대전 건립하고자 그런 계획을 잡고, 도비, 분비, 성금까지 받아서 14년부터 16년까지 지금의 군청 위치에 약 20억 원을 들여서 대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략 적인 말씀을. 그렇다 치고. 그러면 현재 이 백제 대종이 건립된 장소 지금 우리 저 구청 마당 또 장소 그리고 건축 구조 성격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네, 들었습니다. 비판과 뭐, 논란이 뭐뭐인한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는 백제세종이 걸릴 때 장소 가지고 군청에다가 걸리 했느냐 이런 문제고 건축에 있어서도 뭐 백제식 건물이 맞느냐 구조가 맞느냐 종이 종도 형태가 맞느냐 대략 이런 비판이 들 있었다고 들습니다네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당초에 이 시공사 자격이 예, 문제가 있냐 없냐 여고가 되고도 말이 많고요 또 예,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출공했죠? 10년입니다 예? 예? 2010년에 출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예,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공사의 사격은 건축공사업으로 해서 부달청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걸로 제가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고요. 하자기간은 종은 2년, 종각 건축물은 3년으로 돼서 19년도에 하자 책임기간은 경과가 됐습니다. 음. 건축물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만, 백제식 건물, 대울림 기둥에다가 하암식 건물이라서, 서마가 길게 빠지고, 경사가, 급경사, 이런 원인. 어 그래서, 뭐 백제시대의 설계도면이라든지 백제상인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 건축에 대해서 완벽한 것을 제안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총 사업비가 한 20억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은. 예. 거기에 뭐 대중이 한 6억 정도 나머지 건축 부분이 한 나머지 공사비인데. 이 공사비가, 아 어... 군민들 모금에서 시작돼가지고 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완공을 한 거죠? 그렇, 그렇다고. 성금은 한 1억 2천. 모금이? 1억 2천 정도 됐고요 모금이 1억 2천? 예, 모금 1억, 2천... 1억 2천이고, 도비가 5억. 그리고 군비가 13억 5천 정도 이렇게 해서 네. 약 20억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많은 모금에 의해서 전 국민들의 뜻을 보아서 이렇게 건립 된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승색에 불과했고 결국은 국민의 도, 도민의 혈세가 투입해서 완공된 건물인데 이런 건물이 지금 5년 이상 밖에 안된 건물은 시구는 너무 부실하고 화재가 많다 이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현재 건축의 상태로 만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인도 지금 찾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건축은 그렇다 치고 대중을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고 뭐,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나저 종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왜 저, 저렇게 돈 들여서, 박대한 돈 들여서 해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건, 보이는 건데, 왜그러십니까 예. 그에 활용하지 않고 저 그냥, 묵혀놓는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에서 건립을 했지만, 역시 내뭐 생각은 뭐 3일절 방북절 뭐 연구축제라든지 이런 때뭐 축제장도 가깝고 군청에 장소도 있기 때문에 뭐현 여권상에서도 이런 때 활용은 뭐 우리 군에서 활용할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누군가는 책임을 지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책임 소재가 있을까요? 책임질 만한 사람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 그 16년도에 그 중공한 건물이 의원님들 지난번 추경예산에 놓은 것처럼 뭐 보수 해야 된다고 안하면 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정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이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이 하자가 생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책임을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인들은 어떠세요? 어전문가을 통해서 이제 현장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보통 전통건축인 경우에는 5년 넘으면 통상적으로 기화으로기를꼭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 안전 문제 때문에 지붕 보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말씀이에요. 답답하다고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기와 지붕이 흘러내리기직전이 있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위험할 수 있다 피해를 볼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책임을 지어야 할것 같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지난번 1회 추경 예산으로 1억 4천인가요? 예. 예, 1억 4천을 요구했다가 의원님들한테 그 삭감이 된 되... 됐죠, 아시죠? 예. 예, 그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보수의 필요성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 추경에서 요구되는 삭감된 이후에도 또 추가 전문가 사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가속도로 위험 요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광주 건물 붕괴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히 쉬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3회 추경에 꼭요구에서 보수가 급선무라 생각하고 이부분 적극 지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꼭 3회 추경에더라도 예, 예산을 세워서 이 종각을 보수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다시는 그 백제 대중인 시공과 시설물 유기에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좀 관리 좀 해주시고 보수 과정에서나, 예, 그 다음에 예, 문제나 원인이 밝혀서 보수하는 예, 과정에서 이 문제가 디서있고또 원인이 뭐엇다 이런 것이 밝혀지면 꼭 예, 추후에라도 위 위에 예,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백계대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이 음, 백제 대종을 세울 때그 추진위원회가 있었죠. 백제 대종 설리추진위원회 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어, 그 13년에 미래전략 담당관에는 투자이시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백제대종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2016년도에 왕궁이 됐고 지금 5년이 됐는데 지금 뭐 하자가 발생해서 저거1혜 출연돼 예산이 올라고었는데 과장님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 백제대종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대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징성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의 가장 관광객이든 분위기 가장 석파하기 좋은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그런 가장님 생각은 지금 현 위치에 지금 저 종이 있는 거에 대해서 괜찮나?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해요? 관광객 분명히 많이 볼수 있는 중심장소에 상징성 있는 장소에 있는 있어야 는데 군청 청사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늘 쳐다보면 굉장히 이제 늘 기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걸 어쨌든 이용요이을 찾아야 되겠다 그생각은늘드고 있어요. 그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추진에 위서 대해서 이렇게 해서 모금한 성금이 1억 2,6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총공사비는한 20억가량이 들어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에서 거둔 금액은 5% 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나머지 분비1 0몇에다가 붐비 아까 5억 붓셨다고 했죠. 네. 그러면 왜이 종을 그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난 만들라고 했는지도 난 이해를 못하겠고요 지금 현재 설치돼서 지금, 지금까지 저종울린게몇 번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의원 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한 번이에요 그것도 12월 31일날 제리아에 종은 운이 나게 해가지고 여기 청사에 갇혀있는 차들 다 빼기하고 네. 한번쓴 기억밖에는 제가 못한 거 없어요 일만 행사하겠습니다 좀더 기억이 나는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한 번요. 무슨 실기로 와서는 화장을 안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인사 실기에 와서는. 음. 근데, 아까도 누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만, 저걸 좀 부셨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들 네. 있는데요. 저걸. 저주차공간 뺐지, 저거 활용, 활용도 못하지, 그럴 바에는 저게 왜 저게, 자리 잡고 있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기획실장 놓고 시기를 했었어요. 저게 시설물이냐? 문화재냐? 근데 기획실장 분명히 시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화재과에서 저거 관리할 의미가 없어요. 그죠? 시설물 모든 시설물 문화재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요 디엘씨는 <웃음> 업로때내용 들어서 말귀가 예, 뭐 그,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바꿔놔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해요? 바꿔놔야 된다고? 네. 행정기도 네. 설치 그냥 조례해서 네. 그러니까 행정으도 그 설치 조례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재산팀에서 관리해야 맞아요 그걸 왜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냐고 저게 문화재 그리고 나는 백제라는 명칭쓴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부여대종으로 차라리 그 당시에 칭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좀잘 상의하셔서 뭐그 조례는 어떻게 좀 바꾸도록 좀 과장님께서 좀 노력 좀 해주시고 괜히 엄한 거 가지고 그중무팀에서 그 속섭게 하지 마시고 한번 좀잘 좀 살펴봐 주세요 예또사회주경때또 뭐 예상 올라옵니까? 예담은 못하겠네요 자또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기 매장문화재 보험이 조사에 관한 법률 아시죠? 네 예. 그게 언제 제정된지 아세요? 이러한 네. 2012년도 네, 2011년에 그게 제정이 됐습니다. 매장문화 대 보험이 조사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구역원에서 지금 발굴하는 데 있어서 특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단독주택은 얼마를 지원받고, 그러니까 그 면적, 그 다음에 상가주택은 얼마가 지원받는지 하장 혹시 아세요? 네. 주택하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면접 기준이 있어서 면접이 너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주택 같은 경우에는 700여 평방미터하고 5억 년 축사 이런 부분은서 면접이 큰데 구체적인 숫자는들어고서 가야겠습니다 간독주택 같은 경우는 792 제곱미터 이하 상가주택은 264 제곱미터 이하는 저희들 국비를 지원해봤습니다 음. 그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가 국비 지원 받은 건수는 혹시 아세요? 건수. 건수까지는 제가 아직 성숙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에 우리가 23건을 국비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개인 부담한 사람들이 36건. 2019년도에 우리가 16건을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담이 19건. 2020년도 23건의 국비를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부담한 부분이 16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면적을 초과를 하면, 대충 그 발굴 비용이 1억에서 한, 아니, 한 1000만원에서 한 1억 사이가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죠? 그거는 개인이 순수하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근데 이렇게 개인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신축도 꺼려하고 오히려 개발행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피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차람이 이럴 바에는 그 발굴이나 이런 거를 안 거치는 뭐 다른 시군 이런 데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이런 신축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 이런 일반인이 한 60억을 통한 집안치에 진다는 게 평생 소원이잖아요. 물론 뭐 아파트에 입조한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도 여기에 대처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 저희가 작년엔가 신안군을 갔었죠. 신안군 전화한 신안군을 갔었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의회에서 갔었는데. 거기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가 좀 조례를 불러드릴게요. 매장문화재 발굴 지원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문에는 그래가지고 발굴 조사 비용과 그에 따른 피해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 조례상에. 근데 우리 부은 그렇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례를 지금 못하고 있다.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구역을 보면요, 구역을 보면 고도보전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현상변경허가구역으로 지역민들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했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실질적으요이과장이많시죠 특히 저 쌍북리, 구교리, 동남리 저쪽 분수리 쪽 이런데는 뭐층수제야 그다음에 건축 형태 제한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발물 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 우리는 현실적으로요 부여 같은 경우는 규제는 많아요 규제는 많은데 현행 법률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를 못하고 있어요 부여 분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벤치, 벤치마킹도 갔다 왔지만, 신한군은 어떻게 이거를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부여군에는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아니에 지금 내장은 하는 조에서이 부분이 이제 너무 아까 년면대 200일 이상이 되는 규정 때문에 저희도 이제 컨트롤하고, 문화재청 회의나 이제, 충남도 전체 회의 때, 구현을 굉장히 필요한 규제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 지원, 국비 지원 기준 규모를 늘리던지 문화재적 이것을 자 패스를 한다든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여러분, 법령 개정을 요구했는데, 특정 그, 일정 금 이상의 이익을, 이익을 포착한다고 그래서 계속 수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희하는 군에 사야 되는 제가 문을 들었습니다. 예, 네, 아까 그발물 비용이 1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잖아요. 네. 그러면 구역을 그 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든, 뭘을 확보해서 악마를 자부담을 시키든, 어쨌든 그 면적이 넘으면은 우리가 지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데, 음. 이 비용 안에서 어쨌든 분비를 투입을 하든 국비를 확보하든 해서 이 개인 사유권, 개인 사유를 수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그나마 이분들한테 부담이 덜하지. 계속 이분들한테 일억에서 천만 원에서 1억까지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돼서 이거 집을 짓겠어요. 아니면 상가를 신청하겠냐고. 버렸다고. 그러다 보면은, 여원도심은더 폐허가 될수 밖에 없어요. 누가 돈 들여서 건물 짓고 이렇게 하겠냐는 얘기에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게이 부분을 사실은, 뭐 소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또 하더라고요. 문화재청 때문에 부여군이 망하게 고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만, 이런 부분을 문화재청하고잘 협력을 해서, 만약에 거기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든 어떻게 해서 그 군민들이 집을 짓거나 상가를 짓을 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지 이 부분을 모두 다 이거 그분들한테 이거를다 떼어낸다고 그러면 물론 군인들이 돈 들여서 짓기야 짓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 미국 부회사는 죄밖에 없어요 그죠? 부회사는 죄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건축할 때 이런 비용을 부담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관에서도 어느 정도 이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전달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얘기인 문화재청 여성 같다고 위원님께 말씀하셔서 하여튼 그게 하여튼 신앙이문 사례에서 하은 어떤 마스에는돈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은 우리 군의 대표하시는 국회의원님을 문화재과에서 좀 찾아가서 부여 현실이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필을 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이 부여하고 공주 내내 다 똑같은 거아니니까좀 풀어달라고 좀 하세요. 국비 좀확고좀더 하게 끔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본의를 자주 드려야 어쨌든 예산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국민들이 그만큼 더 편해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 솔직히 안주지 그러니까 어쨌든 행방 끝나고 <웃음>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상의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참고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7월달 임시회 때 제가 5분만언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의 좀잘좀 좀 하셔서 좀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상. 과장님, 군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 4-38 요구 자료에 보면은 부소산성 경관 조성 및 관리 현황에 있습니다. 부두산성 재난방지시스템 수축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내륙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내륙점들이 있으셨나요? 재난방지시스템 사업은 부두산도 산이기 때문에 화재가 많은 방역에 화재가 문제가 되 때문에 화재 방을 위해서 소방물을 매설하고 소화전 이런 부분들을 설치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많은 큰 방로를 전부 다 부착을 하고 공사를 이제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게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한 4년 걸렸는데 늘어냐면 그 과정과정에 국립구역원에서 발굴을 하고 나서 이상 없으면 공사를 진행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상당히 기간이 늘었습니다 한 그래서 작년 9월이면 끝날 것이 올해 7월, 이번 7월 말까지 중공 예정로 있고요. 민원도 많았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선의 과정은, 뭐, 등꽃 감지기하고 다른 시스템을 하다가2 0억했다4 0억했다9억했다이 사업 규모 변동만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 문화재 업무가 어려운 없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저는 논란은 많았지만, 이제 중공만 있습니다 아직 중공은 안 됐군요? 예. 그리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군비, 도비, 군비, 국비, 도비, 도비, 군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간 예산이 총 얼마예요? 22억 정도 되는데 항상 국가 문화 정비 사업은 국비 70%, 도비, 군비 각 15%입니다. 보조가 85%, 군비가 15%입니다. 제가 우가 구조산을 지축하여 가는데 어, 공사 기간 동안 부수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이 많아요. 공사를 할때 일어나는 소음이라든가 먼지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 어, 불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더 안전한 구수산성을 만드는 데 이유 없이 참아주셨어요.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밀어서 국민들께 우리 문화재과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난다는 그런 뭐 용돈을 음, 참아주신 참아주신 분들께 네, 매점에서 이제 장사 안 된다 언제까지 네, 가냐 그쵸. 이런 많은 명을 받았는데 저는 이 문화재를 꼭고존하고 관리하고 안되면럼 화재 하면안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업이 말고 이렇게 감내해 주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수산성 네. 지난 밤재시때구축 사업을 하시면서. 어, 도로에 전기시설이라든가, 배로시설, 배로수술, 배로수? 배스 배수. 네, 스로 뭐, 후방시설 이런 거 한다고, 한다고, 그에 깔린, 도로에 깔린 부두블록을다 철거를 했다가, 다시 그는 가지고 재활용을 했잖아요. 음. 어,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민들도 그렇고, 그 재활용을 한 것을 보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축사업을 한대, 했잖아요. 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쵸 다 지하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가면서보드블록이라도 백제 문양을 닮은 그런 보드블록을 구입해서 다시 그거를 설치했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표시도 나고 중국보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다시 또할 필요도 없고 언젠가 다시 그보드블록을 다시 교체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 사업을 하면서 아 여기를 전체를 정말 폐자천길처럼 흡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도 많이 검토를 했고문해대청한테도신사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폐자천길 같은 경우는 맨발 황 마른 황토끼병 지압기를 하려고 한 10억 정도 사업을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것 설계 영역을 하고 문화재창에서 몰리는 단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지 아니면 관광지능 교과서 공모를 청청하던지 해서 어차피 구조산성에 문화재기보다는 도 <웃음> 그 서로 탐방하고 상승을 좋은 길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이 블록을 이 제잘을 하고 나서 엊그제도 제가 다 돌아다녀 봤지만 너무 좋더라 고요 영일로 군창지 구간 그쪽 탐방로는 새블록으로 네.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 교체 부분은 네. 올해도 정림사지 정문 광장에 한 5억 원 정도 서블록을 전체 교체 사업이 네. 또 있습니다 작년에 정림사지 광장 블록 정비하고 해서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도 하여튼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블록 정비라는 것도 계속 백제 문양을 닮은 그런 문의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수습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은 생각, 묘한 상에도 그었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교체한분 옆에 노견이라고 나요그 진력, 네. 노견이 다커먼막 부실하게 다막 어떻게 되까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잘안 내려가고 막 지저분하더라고. 그 화면 보셨어요? 그산사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계속 올라갔다 보면 옆에가 다 그렇게 막 부실되어 있더라고. 거기를 렇게 정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걸 정비해야 좀 정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뭐 정비했어도 아무런 표시하는게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고는 안 나겠지만 그런 게 외관상으로 볼때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좀 조성 네, 뭐뭐좀 해주시고요. 고 보안이 필요하냐. 네. 보안도 좀노출되 있고. 가장 문화에 좀 자주 가시잖아요. 그런 네. 것좀 여셔서 학고좀 해오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백제대중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자고, 뭐 이런 거. 백제대중은, 어 부여를 상징하는 부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그때, 그때 당시 만드는 거예요. 어 그때, 어 모든 이런 권리를 할 때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추진위원회가 네. 있어서 거기 7주 위원회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장수가 마땅한 곳이 안되고 또 마땅한 곳이다 한라면은 문화재청에서 안된다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 번 묻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그거를 이제 주요 청 앞에다 그리고 하는데 적당하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거기다 건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제 대중원 부여 백주년을 기념하는 어, 이유에서 만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백주년 기념 회사때 이제 타종을 했고요. 그 다음 년도에도제일 어, 종소리로 어, 타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타종을 한다고 하니까 16개 면에서 한이들 나오셔서 진짜 부여가 시끌시끌하게 진짜 어, 막 기분상으로 그렇고 진짜 이거 부여가 부여 100주년 기념이다 할 때도 그랬지만 그 다음에 아의종수를 올릴 때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군청 주변으로 부여 시내로 그때는 진짜 장사들도 잘 되고 통닭팔에 1 5 0개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데 그다음에부터 그때는 코로나도 확진되지 않았을 때예요 안 됐을 텐데 도이 백제 대중을 파종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지역민들이 왜 백제대총을 안 울리느냐, 그 뭐더러 해놨느냐,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거 백제대총 올리니까 너무 좋은데 왜안 울리냐, 이상하다. 엄마. 통닭 10마리도 못 팔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백제대총이, 어, 대중은 대중 만들어놨으니까 대중 역할은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그때 추진으로 인해서 다 저기가 돼서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지금 형평성이안 맞아서 옮겨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옮길 때 옮기더라도 제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백지 대종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작년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는 하지만 어, 올해 이제 2월 가면 코로나가 예, 종식이 되진 않아도 좀 정단적으로좀 두려울 수잖아요 그러면 제아의 종을 울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가지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보시죠. 왜안 울렸나 그때는 코로나로 있지 않았을 때고 2018년도에 18년도 19년도 지금 계속 한 번도 안 물렸어요. 아니면 궁금한 궁금한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치면 소리 나지 왜안 나요? 안 치니까겠지. 그 불량품도. 뭐. 불량품 아니더라고 내가 쳐봤는데 소리 나더라고. 네. 당시에 이제 여성단체 협회장으로 출연해서 활동을 네. 하셔서 그래. 그러신데. 2년에 걸쳐서 쳤어요. 예. 네. 대중 건립 계획을 해서 권립을 하고 그다음에 권립해서 그러니까 이제 활용 계획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거뭐 이런 뭐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있으니까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다 알고 이것은 이제 뭐 관련 이 종원 활용화 관련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재활용 행사부서, 충재부서, 그 다음에 아까 전제 뭐 광복 3.1절 이런 부분들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서 네, 각 부서가 뭐 의견이 제시됐으니 네. 검토할 부분이라는 생각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생각 국민들이 네. 다이기게도 있고 서져 있잖아요. 이게 재야의 종수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시청에다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어, 문화재과에서 올해 세계유산 축전과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 문화재 여행 행사 등큰 행사를 추진하고 있죠. 이러한 행사들이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요. 어, 뭐 외부 관광객 유치 방안이나 홍보. 그럼 데 어떻게 보색하고 있나요? 음, 세계유산 지원은 부여공지 익산 각각 11억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까지 해서 또 응. 열기고 같은 지원이 되는데 응. 거기는 이제 그때 세계유산센터가 주관하고 네, 충남 문화재단이 축제 전문기관입니다. 충남도 출연기관인데 그래서 응. 같이 협업을 해서 공원 체육관 축제를 17일간 하는데 뭐, SNS는 물론이고 공중방송, TV라든지 언론 이렇게 대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코로나 방역을 지키되 뭐, 비대면 또는 대면 이런 것들 필요한데 그런 방침을 맞추되 실제 와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홍보해서 같고 주민은 물론 이부 관광객을 최대한 모집해서 활용하겠고요 음. 거기에 이제 더해서 세길산 미디어아트는 이제 충남 정보나 산업진흥원이라고 거기도 충청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음. 거기서 공모사업을 전문기관이나 공모기관에서 공주부에 이르는 데 각각 20억이고요 익산은 14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비로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8월 13일부터 9월까지 그 31일간 정년사지에서 어, 대형 LED 구조물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이렇게 LCD 전문점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일단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충분히 체험을 할수 있도록 32일간 구축하는데 엊그제 공주구역 LU 플러스 전공과 산험 시장 MOU를 체결해서 세계 최초로 그리고 도쿄보다 원, 올리드보다 먼저 파이브 G 2 8기가에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로 전세계최고로까지이 홍보와 그 방송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처음 시도하는 등 여러 가지 이번에는 코로나에 두고하고 어떤 다양한 홍보 전략을 단순히 길거리에서 현수막 붙이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전략을 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해는 이제 이비 대전 방송이됐는데 홍보는 충분히 다오지도될 네, 네. 것으로 해서 그런 홍보 방안을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잘 홍보하셔서 성공적인 시사가 네.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또한 가지 2013년도에 위적 정비 사업할 때 만든 어, 서문 쪽에 있는 그 물길 조성 사업 그 물길이 있잖아요 네. 오늘 의정협회 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 물길 조성 길이 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화쪽 밑에 이렇게 쭉그 수단이 올라가다 보면 지금 <웃음> 막 사진 찍어서 바꿔내는 저 어디 있나 보네. 물길을 옐길 물길 조성사업이는 성문에서 네. 그들의 입구로 내려오는 오른쪽에 그 그렇죠. 배수로 화물 생긴 걸 네. 말씀하시는데요. 예,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옛길 물길 조성사업이참 동화재 정비에 뭐 문화재 처이나 그런 데서는 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의원님들한테는 굉장히 비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이제 그래서 의원님께서 오늘 사찰에 자료를 휴대폰 보여주시면서 나무로됐는데 낙차를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넘치게 하는 자료를 보고서 그래서 그때 기와문화사라는기화를 구워서 막으라고 해서 희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또 활용하느냐를 지적을 받고 그리고 사적관리소에 어떤 의원인들 제한이 있으니까 물을 어떻게 펌핑해서 내릴 수 있으니까 또 단지사를 만들어서 하라고 저희가 사적관리소에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게 계속 오면은 해서 그게 보면 은 지저분하고 거기다 쓰레기통같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지나다가 다 거기다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그뭐 막았어도 물도 안 내려가고 차라리 또 철거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거기다 뭐 차돌 같은 걸깐다던가 그래서 맨발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만들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때를 놔두면 거기 너무 지저분해요 그 외관상으로도 안 좋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거기를 좀 멋있게 우리. 무서서 올라가는 그 어, 거기에 맞게끔 만들 수있다던가 그럴 차면은 철거하는 것이 더는 비싼다고 생각하는데, 가장은 생각 어떠세요? 우선은 뭐, 그냥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네. 사저 관리에서 어떤 물질 내리고 청소 관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부소산에 대해서, 세계유산 등계된 데 대해서 제가 치료할 때 이제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예. 아까 우리 박순아 의원님이 그부소산 입구 들어갔는데 물질 치료를 했는데 그 물질 그한 연도는 언제인지 아세요? 2013년이라고 네, 그랬습니다. 14년. 14년. 1년 예. 네. 그 이제 중공원 대학이 몇년 됐고 말이죠. 그치, 보냈어요. 그런 건, 이제, 과장님이, 제 그, 팀장님들, 그, 업무 보고 다 했잖아요? 그런 게 좀, 그, 좀 숙지 좀 해주시고, 그, 얼마 들어가는 것도 잘 모르겠네요? 시평. 그, 그, 이전에, 예, 그렇습니다한 네. 16억 정도, 예? 네. 네. 그때 당시, 2차에는 16억 정도 들어갔는데, 2차 또, 이제, 문화재까지, 아까 설명했죠. 거기에, 예, 왕농굴로 이렇게, 예? 네. 예. 그, 문화재까지 2차로 했잖아요, 그걸. 그래서 기화문화관을 어서좀 단차를 넣었어요. 네, 기화로, 기화왕면. 그거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금액이. 그 제가 기화문화관, 저희 사적지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수반했을 때 기화문화관 직원한테 그냥 흙으로 벌어 시켰습니다. 음. 예산을 안 들어간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음. 1차, 2차 해도 그, <웃음> 물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현재도 제대로, 저, 예, 역할을 못하잖아요제 역할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디 갔을 때, 과장님한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거려한 사항이 있잖아요. 통 음, 나무로 해서, 나무로 예, 해서, 낙차해서, 네, 낙차로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다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때 네,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셔서 네. 그걸 모델로 해서 저희가 기와를 부어서 관찰을 그 막아서 물을 내려주고 리 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기와를 해서 관찰을 하게 하는 건 누가 봐도 그될수 없는 상황이야. 왜 그러냐? 그 물길 하는 데가 급경사야 뭐가 극경사. 그리고 극경사에 그, 물을 그만치 내려보내려면 엄청난 물이 필요한데. 물 끌어올 띠가 없어 그렇다네. 저 분유는 그렇게 된 것들인데 물은 탱크 시설에서 내리기는 시설은 돼 있습니다. 아이게 탱크 시설 확인됐 텐데 저 가봤는데 음. 탱크 시설 에게몇톤 거기 뭐, 그럼 탱크 시설 했어요. 몇톤 정도 거기다 담세요. 탱크 이밴드었다뭐 거기 몇톤 정도. 탱크맨드로 했잖아요 거기에. 이사진님 이, 이 보면 이탱크자는얘기그든요 이 다음은 는거요이그 음. 탱크 가지고는 그 물을 충당할 수가 없어. 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것도 검토를 음. 잘해서. 네? 철거 아까 박순아 의원님 철거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보하는든지 뭐 철거든지 잘하고, 그리고 물길 옆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옆에 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돌. 화단내로. 예. 거기다 이제 꽃 같은 거라도 심어 놓은 게 낫지, 그돌 그냥 쭉배 놓으니까 별, 문양새도 안 좋더라고. 그런 거한번본느있어요한 번, 못번 느, 거기 물길에 대해서 했는지 한번해 물을 네. 내리는 용량 같은 걸 같이 사적지하고 해외에서 해보고서 같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서로 일 밀고 전리 밀고 하지 말고 서로 공유해서 응. 확실히 좀할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우리 부서산 응. 들어가는 얼굴이잖 처음에 에? 그리고 이제 부서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그 충혈사 있죠? 응. 충혈사 옆에 그저집하나 있죠. 예, 민사 있어요. 예 근데 그몇 년도에 그저집하세요 혹시 음.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죠. 네. 오래 되고 또그 <웃음> 최근에 저 다시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했죠. 본인 스스로 고쳤어. 고쳤죠? 고쳤어. 네. 고쳤는데 그걸 이제 못 고치게 군에서 좀 관리 좀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대답 뒀더라고요. 대답 뒀잖아요. 그냥. 뭐 쫓아가서 보상 철거도. 아니, 도상 철거라는 그... 게 아니라 예. 저 과장님 말씀대로 예. 고쳤다는데 그냥 거기서 제재한다든가 군에서 제재한다 이런 걸안 했잖아요 그냥 네. 내버었지 제재까지는 현재까지는 뽑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그 건물을 예? 군에서 좀 내립해 가지고 응? 세계유산 등재 됐으니까 뭔가 새롭게 변하는 응? 그런 모습을 좀 대비하잖아요 예? 말씀하시는 대로 민감하고유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좀 해보시죠 네, 그래요 그 분하고 잘저 협의해서 예? 그 집을 내리게 예? 해가지고 진짜 아름답고 진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그런 면모가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도 해 해주, 주시고요 거기 제가 보기에는 충혈사 있잖아요 충혈사도 음. 어떻게 보면 예? 군에서 이제 거기다 항상 이세계유산 등재된 데다 우리가 가지고 충혈사만 할수 없을 거야. 그것도 좀 고민 좀 하는, 할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그 문화재과에서 좀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고민 좀해 예,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사다로 뭐 영일로 이런 데잘 가보시잖아요. 네, 과장님. 예. 네. 그 이제 사다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영일로 올라가는 계단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우연 우연것도 않지만 밑이 이렇게 쳐다보면 좀 어른들은 이제 어린애들이 볼때 상당히 위협감을 가져요. 음. 그 뒤에다 뭐 합판이라든가 뭐를 이렇게 옛날부터 좀 해줄 수 없나, 있나 있나 고위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하나 진행이 안 됐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 그 전에 말씀하셨을 때 누가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네, 네.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서 보고 그런 걸 느껴서 음, 음. 계단의 난간을 붙잡고 가시로 보안을 일부해서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편을 뒷편. 네. 막는 식으로 좀 눈을 시각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더 추가로, 보강을 그 문화재원을 검토를 하고, 더붙여서, 영인용 사자로가, 문화재로 지정이, 어떻게든 도지정 문화재로 됐는데, 국비도 안 주고, 도비도, 국가 사적으로 해도 안 주고, 서로 지원을 안 해서 굉장히 해먹고 있습니다. 단청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 말씀대로, 네. 난간은 고쳤는데, 그 뒷부분은 무뎠다니까 예. 그것도 좀신도희 씨에 예. 생각해서 예. 고쳐 둬야 될것 같으니까 한번 예. 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 매점이 이제 부서산에몇개 있죠? 지금, 영일로 앞쪽에 아, 매점이 아.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네. 되는 음 하나처럼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 광장, 뭐 회사처하고 네. 이쪽 갈라지는데 뭐 오르막에 두개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게 이제 매점을 보면은 <웃음> 과장님 느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경관을 해산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팔각점으로 되있었는데 뭐 증급하는 현대식 건물로 되는 것도 좀이쉬운 이제... 부분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나, 그, 외국 사람들 보면, 참, 엄청나게, 잘못됐다.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매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영들이, 예, 많거든요. 근데 계단을,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올라다닐 수 있는 계단이 아니고, 계단이 두파.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같은 때는 미끄러져가지고 포상도 있는 걸로 하는데 그거 좀한 번, 좀, 예? 있는 동안까지는, 설거해 예. 예? 하든지 뭐 하든지 몰라도 있는 동안까지는 좀잘 해내야 할거 아니냐. 아, 내점으로 뭐, 올라가는 계단이요? 예, 맞습니다. 그 계단에, 계단. 내점 아. 하는, 한번 가서, 예? 예, 네,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서산 입구 그, 이제, 옆에, 그, 장르계 옆에 그 집한테 있죠. 그, 군청에서, 저 왕궁도 찾기로 메리콜 집 혹시 아세요? 장려옥 옆에 그 전기현, 전기현 씨 전기현 씨 그저 못가그는데 말고 그 앞에 방남지 씨 말고 옆에 전기현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기현 씨 네. 전기현 씨그 집은 메리콜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못했습니다 그거는 보상 받았어 무슨 얘기죠 보상이 나갔는데 네? 20, 20. 전기현 씨 네, 제가 신명께 그 네. 집은 보상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네. 이제 형제 간이 다투다. 네. 네,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지금 연애까지 네. 그냥. 산내분해하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런건 우리가 보상도 없으니까, 네? 바로 뜨게 하잖아요. 틀고 해야죠. 그런 부분이 좀오래됐다게몇 군데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좀 오래 전에 매입하고 못한 게좀 문제는 좀. 아니, 그건 우리가 보상을 줬고 보상을 탔으니까, 예? 그 사람들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지, 우리 분호군은, 그, 그, 그 분호군은 다 끝난 거예요, 보상을 줬으면. 건물이라든가, 내 돼지라든가 다 줬는데, 예? 우리 건 우리 왕대로 해야지. 에? 그 사람들은 해야 로는까지 기다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음. 똥강치도 음. 그렇고, 지금, 지금, 그 전에 오래된 부분을 해결 못한 것을, 지금 뭐, 명도 소송도 하고, 지금 좀, 적극적으로, 이제 와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하고 싶어요. 아, 적극적으로, 어제까지안 했는데, 적극적으로, 원제 효과가 다, 그러면 좀, 빨리빨리, 이제, 알아가지고, 기왕이면 같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헛들어, 예? 헛들어, 해야지 그리고 저기, 이제, 북부 쪽으로, 부서산, 이제, 북문이라고나자 예. 그 관광 요소호텔쭉 데려가서, 부서산 올라가는거 예. 그 부서산 올라가는게 괜찮아요. 예. 치수장이 있는데, 그 북문지 예.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치수장 때로 그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있어 계단. 예. 계단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예, 사소한거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한 거니까. 예? 그건 얼마든지 부여 우리 자체적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사한 거고 공사 관리를 못 해가지고 예? 진짜 예? 그렇게 됐는데 관리만 잘했으면 계단이 잘 돼가지고 잘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거요 그런 이제 예? 발에 맞지 않는 계단을 해놓고도 예? 한십몇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얘기해도 시급자니 그러면 계단 고치는 거 그리고 계단이 길다고 뭐 이해가 가는데, 그거 얼마 안 돼, 몇 메타 안돼요안 해야 20 메타야. 충분하게 잡고.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서 해 주고, 또 이제 그 부서산에 이제 먼저 계획실장일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리상으로그 취소장, 예? 네. 취소장 이제 문화재에서 관여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부유군 전체가 공유해서 에? 시설장을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논의할 수있는데요국문지에 대해서는 취장 2년 차리는 음 여러 해석 논란이 돼서 저희가 올해 저희가 국립 용역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용역 결과 어떤 부문지를 보거나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보고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를 가지고 문화재 쫓아가고 또 수상공사 케어터 그나마 사업장 시찰, 의원 사업장 시찰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 의원들 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나온 것좀 그리고 하나 의원들한테 전부 다 네, 보고서 드겠습니 네, 보고서를 떨어주시 그래, 어, 목요리가카 큰일 나나왔습니다 네. 끌어주고요. 네, 또 이제 부산 인근에 그 우리 선정 유수들 다매립됐나요 아, 예산이 모자라서 작년도에 49억 정도, 올해 150억, 그리고 한 5억 정도가 이제 모자라서 그 조금만 쪼개놓고 거의 뭐 99% 매립됐습니다 네. 네, 99% 매립됐죠 네. 거기 먼저 혹시 그, 내일 보면, 이게 용역 준다, 용역비 우리가 안썼나 어떻게 하는지, 화해한다는 용역?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급해서 분비비 2천만 원 주고 그 분리지하고 이제 또 용역을 했거든요. 그것을곧 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활용할 것이냐, 철거하고 원징을 해복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 정리가 좀 아직 자분하고 정리하는 중이기 때문에, 의정회에서 아직 음 달쯤에 보고 들수 있을 것같습니다 자세한 네. 상황에 대해서 그분에 이제 2천만 원 용역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용역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용역 주면 그 전문의 지출지만은 여기 지역 사람들이 많이 개인이 안 되지 않냐? 여기 있을 때타 지역 사람들 기자네요. 근데 여기 용역 주도 용역 주는 건 잘하지만 꼭 주야 지만 부여 주민들한테 의견도 한번 받아보셔야겠 가장 어떤 채널로 하든지 이런 사적관리스터라든지 또 교수라든지 또 부여의 분화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서 이걸 우리가 매일 보면 어떻게 활용도를 했으면 좋겠냐 참고적으로는 가지고 시작할것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 할 만한 의견도 있고, 그런데이 부분 두 개의 용역에 대해서는 같이 고등문화재단 에 용역을 줬고요. 그리고 전통대라든지 뭐 주변의 전문가들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감안해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도산에 이렇게 이제 보완하고 구치하고 할게 이제 상당히 많은데, 타 지역도 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 그렇죠 예, 예. 예? 어, 사지사장님이 정림사지라는 거. 정림사지만 한거얘 예, 하나만 들어 정림사지 그 매표 하는지를 우이 뜯었잖아요 그, 그 지금 매표서 작은 아, 예, 예, 그, 예? 예, 예, 예. 정림사지 매표서도 부셨지 부서산 매표서도 부셨지 능산리 고분 매표서도 부서, 부셨지 아, 부시는지는 잘하는그 예? 보안하고 후치고 오는지는 그죠. 음, 아쉬운 것은 배수장도 전통 건축으로 되어서 문화재처럼 보이지 는 데가 부연데 뭐, 나중에 보다 보니까 뭐 한식 매표소들이다 부서지고 이제 현대식 박스형 건물에다 보니까 제 그, 그 생각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문화재 이건이 기존의 문화되고 차별화되면은 그것을 전통식으로 안 된다고 바꿨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뭐 예산 집행 측면이라든지 효율적인 그런 것은 의문인데, 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고민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게국민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이 살때볼 때는, 배표서를 한, 저, 목줄에 해가지고, 에? 기화로 해서 잘하는 걸더잘은무 못해도 그 좋은 걸왜 푸시냐 이겨요 그리고 또만들로 놓으면은 에? 물론 뭐 예술의 가치뭐 현대에 따라서 뭐 어떻게 틀린다라는 몰라도 현재 있는 거보다는 과거 있는 게 훨씬 좋은데 에? 푸시고 과거 있는 것만 못하다 이겨 예?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어게요 고칠 의향이 없는 거 그래서 은행 말씀하신 대로 느낀 것이, 우리가 이제 문화재 보존 정비 사업하는데, 그동안에, 뭐 학자들이나 전문가 문화재 참 말을 들었지, 좀 실제 살고 있는 거주민의 철저하게 많이 배제되었다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뭐 설계 과정이라든지 기본계 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설명이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는 거지,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너무 좀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잘못된 건좀 인정하죠? 예, 인상 예. 그리요. 백제 고대에 맞게끔 그것도 국기 도기 따다가 예. 열심히 전라도시에 그렇게 예? 하루쯤에 부셔서 예? 그 현대에 맞게끔 예. 잘 어울리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예. 관심을 좀 많이 예. 가져주시고요. 그 부산 그리고 입구 들어가다 보면. 식수금지 그 이렇게 써놨대요 그몇 년도, 몇년도그검사예요 사마수도 사업체에서 모든 뭐 수도나 음영수나 의물을다검사 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항목은 한 40여 개 항목을 전문기관에 의해서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3개월이 아니요 연도 연도 수질검사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거. 음영수 수질검사 네 분기한 걸 하겠습니다 3개월에 분명하는 네, 알고 있고요 부소산의 태산천이나 그 서문 입구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어, 라돈이 나와서 금지로 한거아니 그, 그, 그게 아니고 수질 검사하는데, 그간판써있더라고요서그정좀 네. 네. 네. 확인해서 네.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네. 네, 금년도 에? 수질 3월달에 하게 됐는데, 3월달에 했으면은, 3월달에 했다고 완료했다고 일 써내야 하는데, 네. 진짜 써놓지 않아요. 그래서 부소산, 제본 의원은 부서산 한 가지만 가져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보완할 점이 많다 예? 문화재과 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예? 부여발전에 앞장서서 일좀 좀 열심히 해주시고 또 연구 좀 많이 하시고 공부 좀 해서 과연 예? 백제의 그 숨결에 살았 숨쉬고 또 이, 이 21세기 문화가 숨쉬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문화재권 업무를 보면 천년 전에 그 지난 날을 이렇게 재조명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문헌도 없지 그거 복원하려다가 보니까 뒷걸음질만 치지 참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특히 여기 좀 보면 백제왕도 핵심 유적사업이라든지 사비 왕궁터 발굴 등으로 토지 비축사업이 이제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사실 많은 피로감을 또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역사도 중요하죠. 물론 문화유산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좀더 불편함 없이 잘 살아야 또후손으로서또후회로서 이렇게 문화유산을 좀 정비하는 것도 아좀 같이 찬성을 하면서 바람직하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사회 재산에 침해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문화재라는 미명 아래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잘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문화재 수리 소중한 또 우리 문화유산을 또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향교라든지 서원에 예, 그 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법에 보면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민족문화를 이렇게 계승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문화적인 향, 그 문화적 향상을 좀 도모하고 뭐 인류문화에 기하는 여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향교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인데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후손들이 그곳에 가서 좀 배우고 그것을좀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모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매장문화다 해서 모든 문화가 매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볼수 있는 게 없고 체험할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어우러져서 저는 향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언급을 때 말씀드리지만 문화재 이제 보존, 보조정비 수리는 굉장히 길게 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재 활용을 통해서 뭐 지역주민, 사금신을 관광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모습해보겠다 그래서 19년, 20년, 21년 갔을 때, 타시군보다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참여해서,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은 공모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고등문화재단도 노력하고, 세우선센터, 그다지역의 문화재 기업이 있습니다. 뭐 백제에서 놀자, 리안아키레이스 그의 손통나 연구에, 뭐, 의량사, 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향교서원 자원에 대해서는, 종 전에는 이제, 향교, 느림전교들을 통해서, 충요예교식 이런 것을 하우고 있었다가,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데, 현재, 향교서원 활용사업은 생생문화재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 활용사업을, 향교에서의, 뭐, 자문제라든지 뭐, 가고, 그리고 차,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아까도 동원에서의 백제 야 마실바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초중학생을 통해서 현교선 네, 탐방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하고, 뭐 예선되들지만 문화재 안전학교라고 해서 둘 수학교, 방수학교, 초등학생 상가를 해서 문화재를 직접 보고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 수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직접 체험하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부연은 좀그래 최소한 충분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은 활용 사업을 예산으로만 따져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웃음> 상당히 부족하지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야 이것도 보존도 되고 또충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승도 되고 저도 이렇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는 상당히 저는 재료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 공주에 비해서 우리 부여가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재료가 많다 보니까 공주는 스쳐가는 곳이요 부여는 머무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게 뒤바뀌졌어요 주객이 전도된것 마냥 그 공주의 군산성이라는 데는 그다지 이름이 있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부여의 부소산처럼 이렇게 유명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게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역사를 좀더 발굴해서 재해석 왜냐하면 재료가 좋으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음식 만들면 계속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우리 똑같은 재료를 보이지 않았던 거 그동안에 못 봤던 것을 다시 좀 발굴해서 다른 걸로 좀 만들어서 재해석을 한번 해서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역사도 빛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현재 있는 우리 국민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좀 많이 하셔서 우리 백제 역사가 다시 이렇게 재부활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만 봤으니 지금부터라도 조금 득이 될수 있는 그 문화재도 그런 식으로 좀 함께 이끌어 가주기를 좀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두 말씀하신 백제 대중에 대해서 좀 한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붕이 어떻게 보면 하자가 생겨서 재보수를 해야지만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보증기간 내에 그 안에, 그니까 종이든 그종각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증기간 안에 그것을 이렇게 점검한다든지 이러진 않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백제 종각이, 백제 대종이라고 만들었던 종각이 지금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보수를 원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분명히 보증기간 내에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점검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점검 기간이 뭐 3년에 한 번씩만 점검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화자는 화자 검사를 이제 하도록 하에 되어있습니다. 네. 종은 2년이고, 종각, 건축은 3년이라... 3년이라고 이렇게 되있는데 네. 이제도 화자 검사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급속도로 지금 진전이 돼서, 그냥 눈으로 봐도 아 그게 경과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된 후에 네, 이런 저, 현상이 생긴 거예요? 보수에 대한 현상이? 네 그전에는 그런 상황은 못했고 저희가 업무를 맡으면서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육안으로 봐도 개굴리 현상 이런 것들에서 아 위험하겠다 하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이렇게 두준을 수 있는 그럼 이번 차 만일에 만약에 음. 1년 이내로 보수를 음.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추경을 세우지 않고 올해 7월부터 장마가 진행돼서 그 비가 기화가 지금 1년이비 기화 속 보토라고 해서 흙이 있고 흙 밑에 계판이라서널판이 있고 그 밑에 적심이 있는데 만약에 계속 진행돼서 썩어서 있으면 이제 공포 이상을 해체 보고난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비가 들어가서 젖은 상태에서 강한 추위 겨울을 넘어서면 얼면 부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와 고르기뿐 아니라 기와가다 부서지거나 깨져서 많은 예산과 또는 뭐 안전도, 인명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꼭 추경해서 이런 것 자체 폭보해서꼭 보수를 하는 것을 제가 요청하는 니다 그런데 그게 시세물이라고 하면서 음. 왜 문화재에 고증을 받은 사람이 그걸 보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번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시설물이면 그냥 안전을 위해서 고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조달성에 발주에서 뭐 12억 정도 들어왔는데 건축공사업으로 공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이것이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투입을 해서 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냐 시설물이나 이걸 떠나서 뭐 백제 방지의 기술로 진 것도 아니고 또뭐 이것이 문화재는 아니지만 정말 그형태나 모든 것이 이제 백제 건축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되는 것은 문화재 수리업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보수 단점, 자격업체 그냥 일반, 일반. 시설물로 수리하는 거랑 문화재의 그, 그것을 뭐라 고해요 문화재 수렵체가 하는 거랑이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예산 그 차이가? 예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에준에서 문화재 수렵체가 뭐 기화공, 번화공 이런 그 기술자가 꼭 해야 이것이 또 오랫동안 보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좀 한번 이제 올라오는 대로또 다시 한번, 한번 검토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어, 장소가 지금 상당히 물론 감는 을박이 있지만 좀 적절치 못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누군가 봐도 다 그런 표현을 쓸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각이 조금 이렇게 광장이라든지 이런데 위치되어 있으면 더 좋았으련만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 역할도 아직은 또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내 선거에서도 뭐 남녀공원으로 옮겨달라 이런 건의도 들어오지만, 전에도 보고 들었다시피, 건축비 이상으로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홀되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 검토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든지 한 번에, 그, 어떻게 보면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을,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이렇게 투여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이든, 그렇지 않은 것을 만들 때에도 좀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